아니 하고 싶은거 해 비싸진다 밑에 가격 보고해라 <웃음> 어. 어 이거는 크래프트? 크래프트? 크래프트는 약간 아, 뭐냐면 재생용 재생용지, 우리, 어, 재생용지 네. 같은 네. 그 포장지 있잖아 네. 그런 네. 느낌이야 어이구야, 진짜 있었나? 진짜 있었나? 진짜 있었나? 아니 50장만 하면 되니까 이런거 네, 한번 해봐라 왜 하고 싶으면 네, 그그 투명, 투명 이런거 해봐라 이거요? 어뭐 50장이 딸랑 50장인데 뭐 네. 친구한테 많이 나눠주고 싶으면 네. 양 많은거 하든지 하여튼 네. 말은 넘게는 안할거예요 네. 역시. <웃음> 근데 친구한테 좀 있어 보이려면 그냥 네. 투명해 투명해서 진한가요? 정말 친한 사람들 하테맞죠 음.. 이게, 어, 이게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어그 아. 정말 뒤에가 투과해서 보이는거예요 음.. 무광? 아 그니까 위에가.. 어, 어. 어 오.. 응. 무광이 더 이쁜거 같아요 네, 무광이 좀더 이뻐 네직각뭐천에도내면뭐또 따든지 뭐 직각을 하든지, 뭐를 따든지. 오. 만원남기면안 되니까 직각을 하겠습 아니, 아니, 없이땐 밖에 저게 안 만들어줄 거란 이야 이건 됐고. 오. 그거는 어쨌든 해. 사진을 찍을 때 반대쪽이 보이는 원래 용도로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내거를공부하고 내 싶을 때 있지 네. 요걸로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할때 식당이나 네. 뭐 학원 같은 데서 네. 저런 것도 많이 하려고 아, 해요 아, 기 대고 음, 찍고 음. 음. 이거는 그럼 안면밖에 없겠네요? 그치 안면밖에 없지 뒷면이란 개념이 없지 아 그래서 그걸 쭉 보고 뒷면 쓸 거. 제 앞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니가 네. 이걸 네. 아예 해서 파일을 올리는 타입이고 음. 나머지는 고르는 거잖아 네. 그럼 거기서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면 인서스 타입도 있고 네. 아니면 니가 네. 아까 생각했던 그 파일 같은 음. 이런 개념도 있는데 네. 어, 니가 보고 한번 하면... 쭉 봐봐. 네. 네, 맞다. 유튜브도 있네. 가장 흔한 게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어 유튜브도 있어? 네, 유튜브. 어, 그럼 유튜브에 나왔구나. 네. 오. 어, 진짜 배송료도 있네요. 응. 음.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지? 네. 화이트 응. 이미지? 음. 여기 사진을 보는 것. 거기가 투명해지는 거지. 아, 얘가 투명해지는 아, 아. 거지. 음. 그러면 뭐, 아, 좌우에 있는 있지. 플레이 버튼이 굳이 필요 없으면 빼도 되고. <웃음> 좌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이요? 응. 응. 많이 가려지는 게 많을 테니까. 네. 그러면 좀 버려도 되고. 응. 음, 이거를 그러면 바꾸고 싶은데. 선택하고 지우고 옆에 네. 그 보면 여러가지 있을거잖아 네. 그럼 쭉 보면 되겠지 근데 거기 없으면 네. 거기가프리킥프리 가서 받아오면 되지 음. 이거를 원형으로 달라면선 아니 일단 아 너무 작지 않냐 뭐. 이거요? 어. 어 그런가요? 네 아니 일단 선택해봐 클릭해봐 클릭하고 아, 맞아 그럼 안 된다. 캡쳐, 캡쳐, 캡쳐. 알터 프린트 스크린이나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포토샵에 가. 포토샵에 컨트롤 N 새창 내고 오케이 한 컨트롤 V. 응. 음. 그만큼은 네모 툴이지 네모 툴. 네모 툴이야. 응. 네모 툴로. 적당하게 태도를 선택해봐. 요거 이거 자르기 도구거든? 네. 자르기 도구 선택해서, 네. 응, 그 틀을 딱 맞춰봐. 응. 네. 상하좌고 네. 아, 아, 조절이 되거든? 모서리라고 내고, 늘리고, 좌우쪽 줄이고. 좌우쪽 줄이고. 버스 컨트롤. 지금 뷰 장만? 그게 네. 비율을 누가 설정을 해 놔서 이렇거든 Delete 키가 뭐야 이게 누가 이런거 설정을... 원래 이게 없어 네. 없는데 설정을 해 놔서 그렇고 원래는 이렇게하면 이게 없잖아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그러면... 응. 네. 바로, 바로 음, 음. 아까 전에 누가 이 네. 값을 넣어놔서 그런거고 네. 이걸 그냥 적당히 이렇게 줄여서 사각형 만든 다음에 아이고 왜 바로 이리냐 아니면 이툴 선택하고 네, 선택. 그냥 드래그해서 아. 이렇게 해도 돼 음. 네, 그리고 음. 엔터 방 치면 없어지지 네. 그 다음에 요 테두리를 지우고 싶잖아 네. 그러면 요 잠깐 눈 꺼봐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눈 꺼고 카메라 할때도 이거 못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요걸 꾹 눌러봐봐 꾹 네. 눌러 자동 선택 도 네. 그걸로 테두리 한번 찍어 아니, 어 가장자리. 네. 그럼 이만큼이 선택된 영역이거든. 네. 그럼 여기서 선택님이 영역을 반대로 할수 있어. 네. 여기서 셀렉트 가서 선택 가서 지금 선택된 게 그럼 흰색이 선택된 거지. 어, 음. 같은 색깔. 선택 가서 반전이라고 했어 네. 그러면 이 개가 음... 선택된 거야.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을 복사를 할수 있거든. 네. 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되고 컨트롤 J를 눌러봐. 봐 J요? 어 컨트롤 J. 그다음에 이만큼만 복사돼. 눈거 어... 봐봐. 그러면 딱 그만큼만 남지. 음, 네. 어, 그럼 여기서 이 테두리는 필요가 없잖아. 네. 남의 테두리. 다시 이미지에 간 다음에 어 여기서 잠깐만 재단인가봐. 투명한 픽셀을 지우는 게 되거든. 네. 확인. 어. 음, 그 다음에 네. 저장을 해. 네. 저장을 할때 투명하게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별로. 네. 투명하게 저장. 웹으로 어. 내 보내기가. 아니지 내보내기에서 왜 음... 그런 음... 내보내기 어, 한 다음에 그 위에 프리셋을 사전 설정을 네. PNG 이집사로 볼라 그럼 투명하게 저장이 돼이 음... 상태에서 저장 투명 저장은 PNG로 해야 돼요. 어. 그러면 투명한 영역이 같이 저장돼 네. JPEG는 저걸 흰색으로 채우고. 워 음... 그치? 네. 그거를 이제 가져고 와서 쓰면 되겠지. 네. 다면 여기서 올리 음, 사진. 음. 오. 그걸 적당히 축소를 해서. 그러면 저장 이름, 이름 바꿔도 된다 다음번에 혹시나 니가 뭐 다시 니돈 네 주고 명압또만들라 치면 네. 이거 꺼내서 다시 할 수도 있을 거니까 네. 네. 저장 하고 장바구니 담아 네. 자 이걸로 이제 50장을 만든단 말이지? 네. 그럼 내가 이제 결제를 해주면 되잖아 네. 선뜻 어. 상품 주문, 요거 요거 다 치워놔. 잘됐습니다. 음. 어, 어, 감사합니다.